아, 바닐라 바이야 맛이야? 응 n e 바닐라 맛. Pineappa, p i n e a p 이거 이 i n e 이 p p 거 p i n e a p 두리이거 n e a p p a p i n e 안좋 p 냄새안좋 e a p p a Pineappa, p i n e a p 이거 엄청 맛있어. 하나 먹어봐. 앙고 먹어봐. <웃음> 맛있어? 어. <웃음> 아왜 <아니야. 웃음> 도망가셨어요? 두리쨍 <웃음> 둘이 맛이 어떠셨어요? <웃음> <웃음> 먹고 싶어? <웃음> 먹을 거예 올라와. <웃음> <다른 과일을 먹으래. 웃음> 이거 엄청, 근데 이거, 태린 두부 같은 거 좋아해서 잘 먹을 것 같아. 그치? 아니야. 아니야? 잘 먹을까, 안 먹을까? 아니, 음, 음. 테빈 맛있어? 응. 그래? 먹을 거야? 응. 더 먹어? 응. 응. 잡고. 응. 있 응. 응. 응. 응 맛있을리가 있냐니 테리 맛있게 먹는데 맛있을리가 있냐고 <웃음> 음. 음. 엄마 이거 먹으면 안돼? 엄마가 먹을게 응 음. 아니야? 테리 음. 먹어야 돼? 응 음. 알았어 엄마 고있을냐응 <웃음> 아, 음. 두리야 잘 먹었어? 안녕. 이제 끝. 언제? 내가 다 먹은 줄 알고. 여기 한쪽 남아 있잖아. 이거 너무 조금인데? 음. 맛있다? 응. 음. 음. 잘한, 잘한. 쫄깃어 <웃음> 응. 다 입맛이 틀린거지 테리는 마, 이게 맛있나봐 엄마에기게있잖 땅콩이도 좋아? 땅콩이도 어린이집 다아단 어린이집 땅콩이는 안, 다니, 안 다니고 있어 가끔 친구들 만나러 가잖아 궁금한게 있어 기저기 해리 기저귀 옛날에 했었잖아 애기때 테리처럼 기저귀 찼었잖아 근데 테, 해리는 기저귀 어떻게 됐어 혜리가 어기저귀 떼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기저귀를 뗄수 있을까 그것도 알려주죠 저가 응. 게임을 시작한다 어, 잠깐 무대를 이용하는 기저귀를 다지 헉! 먼저! 네. 한국으로 해서 응. 아니, 멀리! 멀리! 네. 겠습니다 네. 이러면 같은 거랑 기저귀를 새로 나눠 지지 않는다 네. 같은 거랑 같은 택시차. 택상 책상이도안 돼요 안돼 여기 위에도 안 돼요 안돼 기저귀는 아기가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아래가 좋답니다 여기는 아 왜냐면 음, 너무 너무 높이여서 음. 안 그런데 손은 나눠제도 태워서 잘안 돼요 미적기는 근데 엄마가 가져가는 거잖아 <웃음> 엄마가 가져가서 해주는 거잖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한, 다시 여기 멀리 멀리 네. 네. 엄마 엄 아빠 엄마 오빠 언니 또 애기는 누구 한 건다 애기가 던져두고 어, 언니가 던져두고 형아도 빠도 던져주고 또 엄마는 기저귀 갈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아 애들은 어 같은 거랑 같이 먹다. 언니가 기저귀를 엄마한테 던져주면 엄마가 테리를에게 기저귀를 채워주는군요. 맞아, 맞습니 근데 그 엄마가 궁금한 건요. 네. 그게 아니라요. 기저귀를 헤리가 설명해줄게요. <웃음> 네. 아니 기저귀를 떼는 법, 혜리가! 기저귀를 이제 안 차고 화장실을 가잖아 팬티 입잖아 기저귀! 제가 무슨 일인데, 그쵸? 이렇게 할게요네 <해볼게요>. <웃음> 이렇게 해 여러분은 네, 했어요 저가 응. 와, 안, 안 써요. 기저귀에요 어떻게 그러면 오줌 그냥 싸는 거 아니에요? 팬티 아니에요. 그것도 생일이요 어린이는 팬티에 나오는데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애기는 너무 시간이 급해서 들키, 급, 급하고 급.. 막았죠. 음. <웃음> 그래서 같은 거랑 이건 안 돼요, 안 돼. <웃음> 아, 언니는 이제 기저귀를 떼서 실수는 할수 있지만 그래도 어, 화장실을 간다는 거죠? 기저귀는 안 하고 네맞아 가끔 실수는 할수 있다는 거죠? 네네 본인이 가끔 실수하고 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안는데 당공이.